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콘랩에서 한 달간 진행된 콘텐츠 플레이어 스튜디오가 31일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화제의 현장을 아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콘텐츠 플레이어 스튜디오가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교육인가요? 콘텐츠 플레이어 스튜디오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및 영상 소프트웨어 교육부터 시습까지 콘텐츠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약한 달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교육부터 사진 및 동영상 촬영까지 콘텐츠의 필수적인 과목들로 꾸며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강의를 직접 취재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의였나요? 콘텐츠 제작의 필수 요소로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 교육 현장을 찾았습니다.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러스트레이터 교육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드로잉 툴로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캐릭터, 로고, 제품 패키지 등 다방면의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직접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기초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아, 어떤 건지 이제 감을 잡고 응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 네, 포부도 생긴 것 같고 솔직히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온건은 아닌데 무료로 진행.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났기도 했었고 네, 참여를 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렇게 로고 만드는 거랑 그리고 포스터 이런 것들을 바로 좀 만드는데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배우고 나서부터는 좀더 전문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맞춤 강의를 꾸몄던 만큼 호응이 뜨거웠는데요. 11월에 이어질 콘텐츠 플레이어 스튜디오의 2차 프로그램 역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리 기자였습니다.